그 기호에 들어가 있는 숫자 a 이거는 네. 루트 a 아니면 네. 제곱근 제곱 아 루트 a 아니면 제곱근 a라고도 하는데 네. a의 제곱근은 네. 숫자 a a가 제곱 숫자 a의 두 배인 제곱이 되어야지 그 제곱근이 되는 거잖아요. 아, 아. 제곱해서 a가 되어야지 라는 말인거죠? 네두 배가 아니라 네. 네. 그리고 제곱근 a는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네. i를 제곱근 a라고 어, 그러면요 선생님 얘, 이거랑 음. 이거는 같은건가요 혹시? 다른건가요? 아니 달라요 아다른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른거예요 a의 제곱근은 네. 숫자 하나 e의 제곱근 네, 이거의 제곱근이 돼요 그러면, 선생님, A 대신 E의 조건을 음. 써볼게요. 네. A는 분수? 아, 분수가 될수 있어요. 음. 근데, 네. 어, 이런 경우에는 거의, 네. 어, 딱 떨어지는 네. 스타일로 봐요 아, 네네네. 네 저희가 옛날에 배웠던 막, 정수나 분수 같은 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A를, 어, 무리, 무리해서. 아, 네.